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두 편의 동영상에서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과 성형발이 안 받는 얼굴 그리고 그 원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피부가 얇아서 모양은 잘 만들어지는데 성형한 티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복고처럼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모양이 잘 안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그 골질과 육질을 이렇게 보완하는 관상성형 테크닉으로 점점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눈, 코, 입그 위치는 그 옮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예인과 같은 그런 얼굴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골격 구조, 뼈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에서 가장 그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게 바로 이렇게 그 안와의 그 안에 있는 그 눈알 그 눈알은 그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안와 내에서 어 조금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안면 골격 위에 붙어 있는 그 다른 그 모바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도볼수 있겠습니다만 그 코에도 그 윗부분 그 짙은 부분과 좀 밝은 색으로 표현된 부분 아랫부분 그러니까 위쪽에 upper fixed skeletal structure 하고 그 lower mobile structure 그러니까 위쪽 어두운 부분은 좀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 이겠고요이 환한 그 연골 부분은 그 밝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물렁물렁 해서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코에서도 그 위쪽 파트와 아래쪽 파트로 나눠볼수 있는데 그 코성형도 그 콧대 성형하고 코끝 성형하고 나오는, 나누는데 이 상부의 콧대 부분은 그 딱딱한 실리콘 으로 이렇게 높여도 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화감이, 위화감이 없겠습니다만 모바일한 코의 아래쪽 부분이 이 코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웃을 때윗 입술 올린근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윗 입술을 올리게 되면서 코끝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낮아지게 되는데 그 일례로 연예인 박중훈 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웃음 연경 인중하고 코끝하고 거의 닿을 정도로 볼수 있을 정도로 코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늑연골 코 성형을 해서 이 움직이는 그 모발이란 코끝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코끝이 되게 되면 은 표정을 지을 때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성형한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. 코를 위의 2분의 1과 아래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그 위는 움직이지 않지만 아래 2분의 아래 1은 움직이는 부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. 이긴 코로 인해서 얼굴이 길어 보일 때 바로. 이 아랫부분 움직이는 부분을 그 이동을 해서 코를 짧게 할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렇게 코가 길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어 보인다고 할때 코를 짧게 해서 그 상어 꼬이긴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코가 짧아져서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얼굴 3등분 중에서 중간부분, 즉 코의 길이가 길어져 긴 얼굴의 경우 코끝을 올려서 코 길이를 줄이고자할때 자칫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들창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. 이때 필요한 것이 콧날개 올리기인데요. 코끝이 짧아진 것만큼 콧날개가 올라가야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눈코입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코끝의 위치를 그 콧날개까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 콧, 코를 이렇게 짧게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일 입의 위치가 그대로 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에서 안와 이 눈썹뼈 부분이죠 그 안와 에서부터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입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때 빨간 화살표의 코 길이가 짧아진다고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파란 화살표의 인중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코는 짧아졌는데 인중이 더 길어져 코길 기 축소 성형을 했는데도 또다시 비율이 맞지 않는 얼굴형이 되고 맙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코옆 거짐이 별로 없는 반면에 왼쪽 사진은 코옆 거짐이 심한 얼굴인데요 이를 귀족수술이나 노블 고양이 수술을 해서 팔자 꺼짐을 이렇게 융기시키게 되면 누워있던 인정 경사도가 이렇게 딱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 인중이 길어질 얼굴입니다. 즉 우리가 이런 얼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얼굴형을 만들기 위함인데요. 이두 분이 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중이 짧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.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대 김태희 얼굴 비율과 같은 비율입니다. 그 아나와 상악골의 모양을 그 눈에 힘을 줘서 이렇게 잘 보시면, 어 뼈의 모양을 좀 어느 정도 투시를 할수 있겠는데요. 그 연예인 이효리 씨의 경우도 이렇게 윗니 보임이 보이면서 크게 웃을 때는 그 잇몸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 뼈가, 이 상악골의 뼈가 길매도 불구하고 코의 길이를 줄이고 입의 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는 수술이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축소 패키지 성형수술 입니다 오늘은 이 코끝 올리기 콧날개 올리기를 해서 코길이 축소를 하는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입의 위치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인중축소 리프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 안 받는 얼굴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얼굴면이 있습니다 얼굴면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은 이마가 이렇게 돼 있고 아래 턱이 이렇게 들어가고 얼굴면이 이렇게 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굴면이 이렇게 예,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 얼굴면 성형 뭐 사실 이런 뭐어 어, 관상 성형이나 얼굴면 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수술하고 있는 건데 어 그런. 얼굴 이 변이 이렇게 된 경우 또 이렇게 된 경우에서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